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부 미인 분야 할인 부분과 실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한 문의가 조금 있었는데요. 실제 규제지역 해제가 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아직도 못 팔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이번 기회에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아파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기존 주택을 정리를 하고 신축으로 갈아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들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규제제 해제가 되면은 저는 개별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지금 모든 상황들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보다는 파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항상 다 맞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생각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신문, 기사 다양하게 뭐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투기 세력들이 대구로 내려간다. 하지만 지금은 투기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다. 아니면 뭐 어떤 뉴스에서는 뭐 망하는 지름길이다. 뭐 다양하게 얘기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들어보시고 항상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에도 보면은 지금 미분양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4월 달까지만 나와 있고 5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미분양 자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플도 한계가 있다는 그 말씀드리고 이청 홈페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은 4월 달 미분양 아파트 현황 자체가 이렇게 나왔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 6,827개의 미분양 아파트가 나와 있고 이런 그래프 자체도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시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는 있는데 지금 4월달이나 5월달이나 보면은 큰 차이가 뭐가 있느냐. 지금 4월달에 보면은 미분양이 6,827개의 아파트가 나와 있다고 4월달 자료에 보면 확인이 되지만 5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어플에는 나오지 않는데 6,816개의 아파트가 줄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조차도 마찬가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법적으로 규제된 게 아니라고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의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데 사실 올릴 필요는 없는데 증감 현황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분양 아파트가 줄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뭐 누락되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봐야 될지 저는 마찬가지 모든 것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실제 미분양 아파트는 줄기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재개발 마찬가지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못 주는 사례도 있고요. 계약금을 주기로 했다가 계약금도 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고 곳곳에서 지금 아파트가 엎어진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엎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뭐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봤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시행사나 대주나 마찬가지 그렇게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지만 은 지급을 안 해주게 되면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공사 현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또 통계적으로는 뭐 불에서는 5월달은 나오지도 않고 4월달 같은 경우 5월달 비교하면 시청에서 나오는 자료로는 지금 현재 줄었다고 그렇게 나와, 나와는 나 있습니다. 나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뭐 이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총괄 현황도를 보게 되더라도 실제 보시게 되면 은 미분양주택 4월달에는 6827 그리고 5월달에는 6816개로 중구동구해서 개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난구.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보셔도 지금 미분양은 줄였다고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 중공 미분양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플과 시청 홈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 것이며 결국은 현장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유튜브도 명확하게 확인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 기사 또한 믿을 수 있는 상황들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카드락하는 뉴스에 또 의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동향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필요하다. 그런 매체 중에 하나가 스킬 t v 다 저는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카페까지도 만들어 놨는 이유는 사실 유튜브로 통해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실시간 흘러나오는 뉴스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사소한 부분들의 내용들은 다른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은 기본적으로 카페에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수시로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보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지금 서서히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뭐 뉴스러에 뭐 아니면 은 인터넷 뉴스에 뭐 다양하게 지금 조금씩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는 이런 모든 뉴스들이 실질적으로 광고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공수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분양가 자체를 높여 놓고 할인을 해 주는 그런 공수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지금 뭐 무이자, 마찬가지 무상 제공이라 해도 뭐 사실 뭐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아파트에 뭐 에어컨 정도 식기세찍기 정도면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뭐 계약금 마찬가지 일부 줄이고 주고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뭐토큰 혜택으로 뭐 7천만원 줄여 주겠다 분양가에서 7천만원 낮아 준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미부당 운용 조정으로 해서 매수 심리 꿈틀거린다 마지막에 읽어보면은 난, 뭐, 아파트 얘기를 할 것이고요. 마피 할인 분양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실제 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 그 아파트가 더나아파트라 하는 걸또 얘기를 할 것이고요. 분양가 할인 미분양 소출이고에 낮춘 건설사들 뭐, 이렇게, 네, 뭐, 내용들이 나오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자체가, 아무래도, 뭐, 향후에 있었을 일어날 일들을 서서히 보여주는 한 일부분의 내용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마지막에 읽어보면 실제 그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거나 실제 뭐 미분양 할인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일단은 금액을 낮추고 뭐 사실 보시다시피 뭐 우리가 무상 에어컨을 제공하든 아니면 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든 아니면 무료로 발코니 확장을 해주던 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돈으로, 따지, 돈으로 따지게 되면 은 결국은 할인을 해주는 거는 맞죠. 이래 해주나 저래 해주나 금액만 싸면 할인은 맞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실제 분양가를 높게 잡아놓고 금액을 할인을 해주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시세에 준해서 할인을 해주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서서히 시작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기다렸던 게 뭐였습니까 결국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어주는 것인데 완전히 풀지는 않았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내려왔는 부분이고 나머지 수성구를 제외한 일곱 개의 나머지 구를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를 다 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투기과열지역이지만 은 실제 뭐 그런 과학와 관계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겁이 나서 못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뭐 유튜브에 말씀도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성 대상 지역을 해제를 했는데도 거래가 계속해서 없다면은 마지막 기다리는 규제 지역 해제. 결국은 무용지물이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물론 일본 일반적으로 본일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뭐 기존의 아파트 대출 부분도 있고 다양한 거래는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시행사들 대부분 기대해보고 있었던 만큼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파트는 할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우리가 신문기사의 분양가 할인이다. 뭐 실제 마피 할인 분양가 할인 그리고 뭐 대구 10년반의 아파트 할인 분양 등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자체는 이런 한계의 어떤 광고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시행사 시공사에서 아파트 관계자들이 다 본다는 거겠죠. 그렇게 모든 게 시작점이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뭐 뉴스들보다는 실제 오리지널 빨리 아파트 미분양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빨리 빨리 거래가 되고 그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도 신경이 들쓸 것이고요. 그런 걸 기다리는 분들 마찬가지 빨리 빨리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서로 좋은 거겠죠. 저도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해서 이게 뭐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고 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제가 계속 유튜브를한다 하는 자체에 어떤 미련이 있다면은 뭐 계속해서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뭐 하겠지만은 하다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차라리 믿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좀 해주는 게 다고요. 실제 미분양 아파트가 뭐 할인 분양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서로서로 좋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플이나 아니면 시청의 홈피의 미분양 아파트마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흐리게 문과 길을 막으면서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정리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는 거는 좋은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보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파트 구입은 시기상조다. 분양 마찬가지 조금 시기상조다. 미분양 얘기 마찬가지 뭐, 아까도 뭐 나왔지만은 뭐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뭐통큰 혜택 하면서 뭐 계약금부터 중도금 무이자부터 그 다음에 무상 제공부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뭐 갑니다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지 않느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를 높여 놓고 나중에 할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지 않았나. 거꾸로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블로그를 보게 되면 은 아파트를 지금 어디에, 어느 위치에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에 유튜브도 나오는데 한 가지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지금의 선택이죠. 그거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위치도 중요하죠. 물론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대부분 위치가 거서거라면은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구입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뭐 달수구 있는 분은 달수구가 좋을 것이고 수성구는 전체적으로 다 좋을 것이고 동구는 동구대로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서구도 마찬가지, 남구도 마찬가지, 중구도 마찬가지 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대구 수성구서 10년 만에 할인 분양 아파트 등장했다. 대구 수성구에 후분양했다가 청양 미달한 아파트가 3개월 만에 할인 분양돼 관심을 끈다. 대구에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것은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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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금을 네, 네. 포기하면 완판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후분양이라는 점이 부담이 된다. 곧 덧붙였다.